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병원 선택과 블랙리스트 입니다 성형수술 할거면 차라리 블랙리스트 있는 병원에서 하라 어떻게 들으면 좀 미친 소리 같다는 얘기가 들을 수 있는데 한번 제 얘기를 쭉 한번 들어보셔서 다시 이 얘기를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형수술 하려고 병원 선택을 할때 어떤 것을 보고 선택을 할까요 아무래도 고객 기준에서는 수술 실력도 좋고 수술 결과도 좋고 자기 마음에도 들수 있을 정도로 감각이 뛰어나고 부작용도 없는 즉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병원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잘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가지 시그널을 보고 이 병원 선택을 하려고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학력이 됩니다 많은 수술을 경험할 수 있는 큰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 받은 즉 명문대에서 트레이닝 받았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외국에서는 연수를 갖는가 이런 것을 볼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병원이 규모가 큰가 입니다 아무래도 병원이 규모가 크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규모를 키웠을 거니까 그만큼 환자 수가 많았을 거다 그래서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신뢰가 갈수 있다는 라 생각을 할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설이나 장비가 아주 탄탄하게 많냐 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수술할 때 결과가 좋게 하려면 장비의 에 힘도 필요하니까 수술 장비가 최고가인지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하기도 하겠죠 또 의사수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을 고치려고 하면은 눈성형 전문이 따로 있고 코성형 전문이 따로 있고 뼈성형 전문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것만 오랫동안 들고 파는 각자의 전문이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한쪽 파트를 십몇 년, 이십 몇 년을 했는 사람들이 더 결과가 좋지 않은가를 해서 의사 수가 많은 곳을 보통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력이나 규모나 시설 장비나 의사 수는 병원 관점에서의 보는 기준이 되고 이제는 고객 관점에서 기준을 좀더 보게 됩니다. 실제 그 사람의 결과 어떤지 전후 사진을 궁금해하고 실제 수술했는 사람의 리얼 후기나 그런 말들을 병원의 의사 말보다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여기선 하지 말아라는 블랙리스트를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고객끼리 서로 쪽지를 받아서 어떻게든 병원의 블랙리스트를 알게 돼서 눈은 여기서 하지 말고 코는 여기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고객들끼리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병원의 의사 말은 전혀 믿을 게못 되니까 수술 받은 고객의 말을 믿겠다는 라 식으로 점점 병원세택 기준이 병원 의사보다는 고객의 말을 좀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나아가서 상담하는 사람은 작삭한지 의사 외모는 괜찮은지 또 그런 정보들이 정말 사실인지 등 최대한 꼼꼼히 살펴서 자기가 실패하지 않고 좀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그런 피눈물 나는 노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력, 병원 규모, 시설 장비, 의사 수를 제외하고 수술 후기라든지 전후 사진이라든지 블랙리스트 등을 다 따져서 최대한 따질 것 따져서 했던 사람들이 결과는 어떨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오히려 따져서 병원 선택하신 분들이 수술의 합병증이 생길 확률은 좀더 높아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그런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은 고객의 이런 니즈를 이미 의사들은 간파를 하고 외국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되고 학회에서도 유명한 사람과 사진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학력을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규모는 반드시 돈을 잘해서 벌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고객은 의사 수가 많은 걸 좋아하니까 의사들이 십실반 모여서 그런 에너지를 병원규모를 확장하는 데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객의 니즈를 이런 규모도 어떻게 보면 맞출 수가 있다는 라 것이고요 물론 시설 장비도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라든지 사진 전후 라든지 후기라든지 이런 평가 등도 좀더 극적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사람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 될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객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고객이 원하는 시그널들 즉 수술 결과가 좋고 수술에 부작용이 없게 하는 그런 여러가지 시그널들을 웬만하게 병원에서는 맞출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객들은 이런 시그널들을 실력 있는 의사들, 결과가 좋은 의사들만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에 조금이라도 병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었다면 그 병원은 아예 그냥 제외를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고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외모를 보죠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외모도 좀 괜찮고 또 키도 보게 됩니다 키도 어느 정도 권칠하게 커야 되고 몸매가 어떤지 남자분 근육이 좀 있어야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볼륨감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외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떨까요? 경제력이죠 배우자와 같이 살아갔을 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경제 자금이 탄탄하고 또 살아가면서 노후 생활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생활에 안정을 줄수 있는 더 나아가서 문화생활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경제의 시그널을 체크할 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집 말고 땅도 있고 이런 식으로 미래의 어떤 노후 보장이라든지 리스크를 감안했을 었때이 사람이 어느 만큼 차나 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게 되겠죠 또한 배우자와의 삶 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지 자식이 머리가 좋아서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또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학력 시그널을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변수를 다 충족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컴퓨터에 넣어서 한번 변수를 딱 해서 튀어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적인 걸 모두 충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피 눈물 나는 노력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냈지만 실제 결혼하는 그 당사자는 그게 충족이 다 된다면 사기꾼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나 남성이 사기꾼에 걸려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볼수 있고 우리 주위 현실에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기꾼을 찾아 다니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내고 그것을 다 맞춰버립니다 외모도 성형을 하고 근육도 성형을 하고 학력은 위조를 할수 있고 집도 차도 위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도 사기꾼 병원을 뭐라 그럴까요?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병원마저도 그런 고객의 니즈를 다 맞춰내는 그런 병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병원을 가야지 내가 이렇게 사기꾼한테 걸리지 않고 수술 결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는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런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술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고집이 좀센 의사를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수술을 우리가 할때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자기 자산을 크게 만들기 위한 수단을 하신 분들은 늘 피곤해 합니다 성형 수술이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을 시키는 것 고객들의 만족을 시키는 것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에 좀더 희열을 느끼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의사한테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런 수술하는 것이 재밌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식이 나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고집스러움이 없다면 결국 남과 타협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독보적으로 무언가 만들어내기가 힘들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계를 만든다든지 카메라를 만든다든지 핸드백을 만든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장인이라는 장인정신이 필요합니다 무얼하나 평생토록 그것만 가지고 하면서 그것에서 결과를 만들어 냈을 때 희열을 느끼는 것이 장인정신이죠 그리고 고집 센 할머니가 맛집 식당을 대대손손 이어오는 그런 비결들이 그 맛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리고 맛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집을 이제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수술에 대한 그 자기만의 고집, 그리고 수술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것을 추구하는 를 신념 있는 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의사가 불친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의사가 고객에게도 친절하고 직원에게도 친절하고 수술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썼는지 그 인생을 살펴보면서 물론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이 시간을 어디에 더 많은 투자를 했는지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번째는 블랙리스트에 응급된 병원들을 한번쯤은 가봐서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있는 병원을 무조건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무장 병원 이라든지 의사가 고객을 속이는 부분이 있다면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연예인들이 어느 만큼 유명한지를 측도를 볼때 안티팬이 어느 만큼 많은지를 가지고 측도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유명하다면은 그 안티팬들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수술도 그렇습니다 수술 부작용이 개수가 좀더 많다면 그만큼 수술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수술의 부작용이 그만큼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라 생각도 해보시라는 것이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될 만한 병원이었다면 무진장 수술을 많이 해봤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부작용이 생겨서 4명 5명만 모여서 조금만 카페에서 떠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1만명을 수술했는데 5명이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은 100명을 수술했는데 1명 부작용이 생겼는 병원보다는 훨씬 더 부작용의 확률은 높은 것인데 단순히 숫자만 봤었을 때 우리가 마치 부작용이 더 많은 것 같다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백신 합병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증이 걸린 숫자의 개수만 보면 마치 많은 것 같지만 전 국민의 숫자를 봤었을 때 어느 만큼 되는가 확률을 봤었을 때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수술 경험이 어느 정도만 되면 어디든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수술의 경험이 한 100명에서 1000명 이상만 된다면 그 수술의 스킬의 완성도는 큰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문치질 수술을 10만 예를 했다는 병원과 만 예를 했다는 병원은 결과에 대한 완성도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일정 수술의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은 환자 몸 상태가 가좀더더 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 상태가 당뇨가 있느냐, 암이 있느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수술 부작용을 그 병원이 어느 만큼 많은 경험을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만약 부작용이 생겼다면 한 번도 부작용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재수술을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10년, 20년 수술을 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제법 많이 겪어본 의사분들은 안 생기면 좋지만 이런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해결하는데 자신감이 좀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오히려 하나도 없다고 라 자랑하는 병원은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뒤처리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 의사를 못 믿고 이런 병원의 기준도 못 믿겠고 고객들의 말들만 좀더 믿고 싶은 그래서 인터넷에 서도는 귀동량을 하고 싶은 분들은 차라리 블랙리스트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는 병원들을 가보는 것이 오히려 실력있는 의사를 만날 가능성이 좀더 많을 수가 있다는 라 역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저는 어떤 병원을 폄하한다든지 어떤 의사를 깎아내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병원이나 의사분들이 고객의 시그널을 웬만해서는 맞출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시그널에 의존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라 것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수술 실력을 쌓아야 되는 시기에 병원의 규모, 장비, 시설, 학력, 광고, 후기, 평가 등에 너무 신경을 쓰는 의사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같은 시간에 실력 외적인 것에 좀더 신경을 쓰게 되고 환자 눈치나 고객 눈치를 의사들이 더 많이 보게 되고 옛날 의사 선배님들이 생각했던 실력 기준보다는 후배 의사님들은 고객의 기준을 많이 생각해서인지 실력보다 외적인 것에 너무 많은 것을 맞추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외적인 것을 맞춘 것이 결과적으로 환자 고객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악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병원과 고객과의 쌍방의 지나친 기대가 도를 넘어서 오히려 악연을 만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술의 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원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꼭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원인들은 의사의 수술의 집도의 직접적 원인과 환자 몸에 대한 간접적 원인과 또 수술을 받는 시기와 수술을 받는 병원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어우러져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병원을 선택을 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도 하나의 인연이라고 봅니다 너무 외적인 것을 많이 보는 고객분들한테는 외적인 것에 치우친 의사를 만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인연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의사의 내면이라든지 실력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좀더 좋은 인연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지금부터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볼수 있는 진정한 인연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이런 수술을 받고 환자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수술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래도 그 의사를 끝까지 믿어보시고 그 의사가 환자분을 넣기 전까지 환자분이 그 끈을 놓지 않는다면 더 많은 환자분의 결과가 좋아지는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